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소희미의일개 네, 저희 숙취부에서 음, 어, 음. 여러 차례 메탈선녀의 난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이렇게 육아에 찌들어 있는 요틈을 타서 어, 성공하셨더라고요 음. 믹스의 신이라는 새로운 채널로 시작하시는 김현승 감독님의 어, 앞날을 번창하시길 개인적으로 응원하고요소희미도 응원하니? 아니야? 음. 준서는 응원할래? 김현승 감독님의 수많은 노하우와 돈 주고도 듣기 힘든 꿀팁들이 많이 녹아있으니까요 아, 작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뮤지션, 엔지니어 쪽 지망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탈삼촌